정도 됐고 저는 오늘 아침 골프 레슨을 받기로 해가지고 얼른 연습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장 가고 있어요. 2시간동안 하고 회사로 돌아갑니다 새로 폴라우니 좀 해드릴까요? 어, 저예요에라이저 한입 남날로... 애플과이저... 한입에 먹 네. 뺏기 맛있게 드세요 네. 아. 아니야. 저세기요. 그러면은 완전 투심을 줌으로 했고 제가 한건 아니고 다른 분이 준비하신 투심에 참여를 했고 이제 회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열심히 검토하고 진행했던 회사 계약서 날인이 오후에 있어가지고 가서 계약서 뽑아놓고 필요한 서류들 준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배달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골프를 치고 집에 왔고 비빔면을 해먹으려고 해요 근데 오이를 채썰려고 하는데 어떻게 썰어야 채.. 아 이렇게 썰어야 채 써는게 나오는구나 <웃음> 뭔가 실수를 한것 같지만 침착하게 괜찮아요. 그리고 저 오늘 계약서 도장 찍었거든요. 근데 하나 약간.. 아, 아무튼 이슈가 있었는데 수습을 했습니다. 정말 못살아. 너무 두꺼운가? 여러분 이제 소스 넣고 달걀만 달걀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 막국수 <목소리> <목소리> 마이너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를 데려왔다 이렇게 네. 다 네.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1 예. 0이나마너 넘어가요. 많이 끝습니다 네. 네. 네. 네. 또, 네. 또, 카운트가 유리하고 주자가 뭐3루에 있지 않고 이러면 네. 전력비팀 좋네요. 초스라이 이1의 그 감독들과 다른 유행의 어. 야구를 추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우리를 상대로 이 부패들을 좀 여러분 저 유튜브에 잔뜩 빠져가지고 온갖 영상들을 보다가 특히 제가 사랑하는 영경 언니의 온갖 영상들을 진짜 몇년전 영상들까지 보다가 문득 현타가 오는 거예요 <웃음> 아니 우리 영미 언니는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면서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약간 현타를 맞아가지고 자기 전까지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해요. 요거는 제가 회고모임에서 만난 동현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진짜 되게 똑똑하시고 되게 성격도 좋으시고 아무튼 그런 분이에요. 근데 뭐 이번 기수는 아니고 지난 기수에 만났던 분인데 어 그분이 이제 책 이렇게 찍어가지고 밑줄 쳐서 올렸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이거 무슨 책이냐 이렇게 DM으로 물어봤더니 그냥 바로 카카오톡으로 책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읽어보라고 되게 괜찮다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 그런 거에 대한 책이라서 되게 괜찮다고 하셔서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미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아서 야근을 살짝 했고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첫번째 요리입니다 이거를 열어서 라임을 짜서 타바스코 소스를 살짝 부어서 먹는거예요 두 번째 요리입니다. 크로콜이랑 한꺼번에 먹어야 되는데. 가게 위에 비 김포 완전 드시는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이거 완전 맛있겠다그 다음 요리이고요. 이거는 정규 메뉴는 아닌데, 그냥 입가심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된장 뱃스를 문태구이래 다리비 튀김입니다. 다리비 튀김. 배불러요, 슬슬. 마지막 메뉴인 솥밥입니다솥밥 집에 왔고요 택배가 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메종키츠에 치아츠를 하나 샀는데 고거인것 같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체까지 나오면서 <웃음> 여러분 저는 골프 연습 갔다 왔고 점심으로는 짜장라면을 먹을 거예요 저 오이를 사가지고 요즘 오이를 열심히 먹고 있어요 <웃음> 조성선수가 피로들을 얼마나 정신적으로 버티느냐 예 yeah. yeah. 면선과 일부 수리를 보다가 이제 외야로 빠졌습니다. 좌익으로 나갔습니다. 수시적으로 어떻게든지 우리 두수푼드조상 선수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목소리> 여기는 수석에 있는 식물원 p h 입 이렇게 식물관처럼 된소입니다 말해 밀린 드랍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마음이 안 좋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프로님이 왜 이렇게 피곤하시냐고 <웃음> 눈도 안, 못 뜨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어색하게 웃었어. 8층이에요. 네. 음. 8층. 여러분 공연을 보고 잠실에 송개옥에 왔어요. 닭구이를 먹을 예정입니다. 처음 오시는 건가요? 네. 네. 처음에 특수구이 먼저 구워드릴 건데 얘는 염통이랑 근이랑 연골 이렇게 먼저 구워드릴 거예요. 염통은 닭신장이고 근이가 모래주머니, 연골은 가슴뼈랑 무릎에 있는 물렁뼈치고 있습니다. 이거 고기 올리고 소스도 설명해 드릴게요. 찍으실거면 이거, 찍으실 이거 좀 올려드릴까요? 네? 찍으실거면 이거 좀올려드릴까요네 좋아요 맛속은 고기 한초간장이에요 그리고 어. 얘는 스푼으로 앞접트에 걸어서 고기 얹어드시는 건데, 이게 마늘소스, 이게 유즈코스라고 유제랑 청양고추랑 특징이 요펠세트 고추 피클인 거. 그리고 이거 옐로 피클이랑 김치는 고기를 같이 덧들어보시면 되고요. 네. 뭔가 부위가 엄청 많아. 맛있이 연골이래요. 근데 사이즈 젤다시키기를 잘한 것 같아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네. 네. 네. 저는 네. 집에 돌아왔고 어, 회고를 조금 쓰려고 해요. 단는 아니고 일단 오늘 조금 써놓고 내일 마무리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 회고를 좀 여러분 주간회의 끝나고 다음 주 일정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아침을 먹고 여러분 줌으로 투심까지 끝났습니다. 전 이제 회사를 가보도록 할게요.